아이벨의 44번째 리뷰! 짠! 오뚜기 팔 칼국수! 가격은 멀티팩 기준입니다. 오뚜기에서 신제품 팔칼국수를 출시했는데요. 겨울철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오, 구성은 되게 심플한데요? 구성은 면 분말 스프입니다. 짜자잔 진짜 너무 신기하게 진짜 걸쭉해졌어요 너무 신기해요 오 진짜 그팥 맛이 나요 오 괜찮은데? 이렇게 살짝 팥찜 같은 맛? 팥죽 느낌을 살리려고 한게 보여요 여기 뒤에 보면 설탕을 따로 뿌려서 먹어라 라는 내용도 있지만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간이 맞아서 딱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간이 센 편이긴 한것 같아요. 이 국물 맛이 우리가 그 먹는 그 단팥죽 그런 맛보다는 동어빵에 파는 그팥 있잖아요. 그 팥을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근데 면은 되게 정말 칼국수처럼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. 근데 아쉬운 건 뭔가 간이 세서 그런가 거의 이 정도 다 먹었는데 어 되게 좀 쉽게 질린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약간 겨울철 별미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뭔가 식사보다는 간식 느낌? 파칼국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음. 버전으로 들개칼국수도 나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시리즈별로 나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